좋은 대학과 좋은 환경 좋은 외모를 타고나지 못한 것이 억울하지 아니한데 더 사력있고 즐겁게 살지 못한 것도 후회스럽지 아니한데 주식에 바친 20년 그 세월과 무너진 삶 그리고 장고가 텅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주식이 원망스럽고 순간순간 통제 못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실패를 되뇌이게 만드네요. 저의 20년 차 해고를 풀어보겠습니다. 강세장의 전업 투자자 등장. 현재 2030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성공에 대한 갈망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꿈을 쫓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인구가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2030 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투자 바람이 불어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국민이 투자를 하며 기마무게가 좋다고 하는 종목을 아침에 사서 3% 떼기 전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는 카톡 오픈방을 뒤적뒤적거리면서 하루 벌면 기분이 엄청 좋고 하루 손절하면 기분이 꿀꿀하기 그지 없었겠죠. 2020년 코로나 대폭낙장은 강세장에서의 변화로 2년 내지 3년 전에 넣어놨던 종목들도 원금은 이미 잡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황금빛 시대를 열어줍니다. 그 당시 한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계좌를 분석해봤는데 전 연령층에서 1000에서 2000% 가량의 회전율을 30대는 25000%의 회전율을 보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강세장이 지속되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투자분들 중심으로 단타 매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한 개나 두 종목을 30분 정도 매매하고 5%대기로 나오는 직장 내의 문화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돈좀 만져보면 이제 전업투자 꿈을 꾸게 됩니다. 저의 삶에 녹아든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가를 빠르고 크게 먹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면 수익의 기회가 높아지죠. 허나 탄타물량이 90% 이상 들어옴으로 이내 수급이 조금이라도 밀리기 시작한다면 들어온 만큼 손절물량이 다시 내어집니다. 이런 급락하는 시장의 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수익을 노리는 저는 상승초입에 짧고 굵게 먹는 것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내가 팔고 난뒤 훨씬 높게 시세를 형성해도 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초입만 배워먹는 반복 습관만이 이 시장의 유일한 생존 기술이라 틀림없이 명심하지만 그것을 행하기에는 나란 인간의 욕심의 크기에 무너졌었죠. 거래가 터지는 열의 아홉은 폭락을 잉태하고 또그 폭락은 상승을 예고하기에 거래야 터져라 왜 저번 세월 속에서는 누군가의 매물은 저의 피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피눈물을 받고 상승 초입을 만들어낸 제가 약수위권을 남긴 채 다음번 매수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유유히 사라지죠. 이런 사이클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현손익을 보면 수익보다 세금이 더 크게 빠져나간 계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호가가 현란하다면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미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업 투자자의 현실 세상은 원하는 것처럼 모두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전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지인들에게 전업투자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마냥 부러워하며 욕을 먹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부러움 반, 무시하는 경향 반이 있습니다. 한때는 많이 불렸었는데 집안에 기여하고 금융 위기 때는 굉장히 많은 손해도 봤습니다. 술은 많이 먹고 좋아는 하지만 룸사롱이나 노름을 하지 않았었죠. 주식이 노름인데 왜 따로 노름을 하겠습니까? 여튼 전업은 사실 힘든 것입니다. 우린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명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뭐하냐 물어보면 답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알람은 8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 3년차까지는 정말 6시에 일어나서 미국 지수와 세계 뉴스들을 정리하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동시오까 지전에나 일어납니다. 물론 씻지도 않고 바로 hts 켜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은 안 먹거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오전 10시까지 잘 안되면 영화나 예능을 봅니다. 오랜 전업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점으로는 안되는 날에는 쉬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2010년 초반에는 함께 알고 지낸 전업 투자자들이 10명 정도 있었죠. 함께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중 한 명은 20억을 만들어서 주식 바닥을 뜨고 나머지는 땅통차고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즉단한 명도 시장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로써 제가 마지막 퇴출자가 되겠군요. 우선 전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의 제 백수 생활의 일과입니다. 무기력하고 집에만 있기 싫어서 점심은 집 앞에 나가서 혼자 먹고 다시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안 씻고 집에만 있을 테니 말이죠. 20년이란 꾸준한 실패의 습관 때문에 제가 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큽니다만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판단은 버리셔야 합니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변하기가 힘들기에 아직은 더 배울 게 많고 더 알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항상 이것 주식 실패담에 사연들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오르는 시세도 없고 계속 내리는 시세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단기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아싸리 도박판이지만, 이왕 주식을 계속 하실 거라는 것도 정말 잘 알기에 좋은 습관을 들여 보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전업을 하면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이 저랑 동갑이더군요. 일을 하면서 간간히 주식을 봤는데, 그때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일과가 있어서 말이죠. 그때가 시급이 6천원 정도 했을 때였는데, 역시나 좀 지나니, 근로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하한가를 맞으며 천만 원 정도를 날렸는데 여기서 시급 6천 원대를 벌고 있으니까 말이죠. 주식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본 사람이라면 자본소득의 맛을 알기에 근로소득으로 충당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주변 지인들을 보면 자괴감이 들고 있습니다. 전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강조드리고 싶네요. 전업으로 자유롭게 누릴 거다 누리면서 살고 월에 천만 원 본다는 것 자체가 환상일 것입니다. 90% 이상 땅통차는 것이 현실이고 곧잘하더라도 저처럼 근근히 생활하며 생명줄이나 연명하고 있을 테죠. 만약 정말 상위 3에서 5%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전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업 모임도 있었는데 다들 저에게 하는 말이 생각보다 멀쩡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업 투자자 모임에 나가보세요. 멀쩡한 사람 몇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 정가짜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 많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누군가에게도 나 같은 회환의 시절을 겪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주식 실패담에 사연을 남겼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면 정말 한심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쓰디슨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이니 제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냉정하게 보면 나이 먹고 일용직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친구들 보면 중소기업과장, 차장이고 부장이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더 낫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들 주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전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들이 이 영화 재미없다고 보지 말라고 해도 굳이 자기가 직접 보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처럼 남들이 다 겪은 걸 똑같이 겪은 후에 후회 하겠죠. 후회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올바른 길로 걸어가 최대한의 위험 요소들을 배제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란 홀로 쓸쓸히 고독감에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이래도 저래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흔한 단어로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 살고 있더라. 인생 별거 없으니 하고 저는 그냥 삽니다. 아직 당신들은 실패를 겪지 않았으니 저처럼만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다만, 주식으로 인해 잃어버린 배필에 대한 기회비용, 결혼에 대한 추억과 자식과의 인연, 이런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사람은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고 밥 차려주는 살뜰한 아내와 같이 살아야 함을 내 자식 새끼랑 산책도 가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맛도 있어야 함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군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것인가. 전업을 하면서 느낀 것 다섯 가지 첫 번째, 전업은 기술이 필요한 것. 우선 전업하기 전에 적당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월세를 내야 하거나 시드머니를 충당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500만원으로도 1억을 만드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만약 500만원으로 1억을 두번 이상 만드셨다면 시작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무기는 시간. 개인의 가장 큰 무기는 재빠른 대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기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변경하려면 거쳐야 하는 결정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매매에 있어서 개미가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좋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분할 매수는 최고의 기술. 사실 장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놔야 합니다. 몰빵이 아니라 이 회사에 2천을 넣는다면 300, 500, 1000 세번으로 나눠서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시점을 3년, 5년 후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입문. 6개월 안에 해결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 이내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개월 정도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깡통은 3번 이상 차보고 시작해라. 미혼인 경우에는 2번 정도. 기혼 남성이면 한 번만 파산하더라도 주식투자는 평생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